할렐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뜨려지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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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르노로 따라 읽으시고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가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리아 지방에 가심해 귀신들린 자 둘이 모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역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죄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나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참 좋겠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또는 돈의 문제, 가족과의 관계적인 어려움 등 우리의 삶을 정말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기쁜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슬픈 일들이 여전히 나의 삶과 나의 주변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를 다녀오던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집사님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부도가 났다는 소식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오던 자녀가 어린이집 버스 교통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뿐입니까? 아끼는 친구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쳐서 돈과 친구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왜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돼서 고통받고 또 피해자,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어서 전전긍긍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들이 부모를 적대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며 근친상간으로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이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신 거야? 주무시고 계신 거야? 진짜 있긴 한 거야? 라는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고 기도와 예배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하며 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과연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내일의 일도 알수 없으며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알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폭풍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작은 폭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폭풍은 그런대로 견딜만 합니다. 좀 버티다 보면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바람과 폭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는 정말로 딱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나의 심장을 도려내고 나의 뼈와 내장을 녹이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분노와 적기심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언제 어디서 폭풍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전혀 예상이 불가능한 바다입니다 폭풍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언제 어디서 폭풍이 생겨날지 모르는 무서운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유려, 위험한 일입니다 그 바다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제자들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비를 뿌리는 폭풍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바람으로 인해 배의 가판에는 바닷물이 들어차고 크고 높은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배를 박살낼것 같이 매서운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온하셨습니다. 평온하고 편안하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장악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함께 머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항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항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니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우리의 항해는 순탄하고 큰 어려움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에 탄 제자, 중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제대로 빗나갔고 큰 폭풍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혹여나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죽게 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폭풍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감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2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다라,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가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 두 명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사납고 극성맞은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셨을 때그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고 귀신들은 돼지 떼에 들어가 돼지 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곳에 있던 귀신들이 먼저 드러나고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라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빛대진 주께서 오시니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 주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감각하고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사단의 계략과 겉모술수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폭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그 폭풍을 그냥 지나가게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진정한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여정을 함께 걷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옆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폭풍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혹은 나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잠잠히 머물며 머물러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께 계시, 주님께서 계신 그 폭풍 속으로 지금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맞추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셔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불러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